하나 말에 어디가면 뭐 몽골에 가도 있고 막, 저기 거 어디야 인도에 가도 있고 막. 이 이유가 아, 옛날에 그 파스파 문자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아바이라고 해. 아바이 순데 아바이라고 하지 거기. 아바이라.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월드피플을 위한 하나의 교훈인 거야. 여기한테 확실히. 오우! 오늘 그냥... 쌩쌩하는데? 쌩쌩한데? 첫… 맛재네요 여기는 그 저기 가수 가수 그 임재범 노래를 잘하는 임재범 노래를 잘하는 임재범 노래를 잘하는, <웃음> <임재범 노래를> 잘하는. <웃음> <웃음> 이 닮았어 또 노래 한번 해보자 시작하기첫 <웃음> 소절만 <들어봐>. 시작 뭐지? 기억이 들서 그래, 과자. 어디에 거제 거. 애기 좋아. <웃음> 어, 디에 있나요? 제기저 아, 저 현숙이가 났어. 요니까진 그렇지. 되지. 그러니까요. 우리 현숙한, 현숙한 현숙이 누나는 그 부동산 재벌. <웃음> 어, 그 부동산 재벌이라고 아, 하는. 힘들서 아, 뭐 집이 필요하거나 딸이 필요해. Youngsan, y o u n g 다 그러면, Jungsan, Youngsan, Youngsan, y o u n 산 s a n y o u n g 이 a n Youngsan, Youngsan, y 첫 손이 나오니 이게 그천손 열어 보세요. 커 지난 거랑 신커피랑거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장이 맞네. 잠이 맞아. 맞아. 이건 맞다. 어요이 <목소리> <목소리> 군마? 군마. 뭐? 네, 리다다 아니, 쓰다 할 때도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마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너무 중국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고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목소리>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어, 그렇지 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나도, <웃음> 세상에, 오케이, 오케이, 그 들으려고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줄 거야 그토록 아름 던 나에게 하늘로 게 날고 싶어 시 어, 노래 부려 잡아야지아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보니까 아. 감은 촛불 더제틀노래 <웃음> 거기서 초청 안해 거기서 그, 그, 그 어, 어, 어, 어, 불러야 야 <웃음> <데는 웃음> 아, 훈민정음의 세계라고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아까 이제 말했는데 훈민정음인데 히읗은 뭐로 바뀐다고요? 히읗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이지 순 순와 순민 순민정 정인 쓰지, 계 세계 세계 지계 이거는 이제 저쪽 남쪽에서 중국 사람이 지계 우리는 세계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쓰게! 리먼더리 리먼 리몬, 리먼더 이렇게 했어 세게는 여러분들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 듣는 거야 중국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월드를 쓰니까 박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사람도 쓰게 한단 말이야 쓰게 그리고 중요한 건또 깜짝 놀랐지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러잖아 마오쩌둥이 중국 이렇게 대답해 징구 이렇게 했다니까 마오쩌둥이 <웃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있는 서문 자체가 당시의 중국 발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민자가 뭐냐면 백성이라고 하는 톤데 이게 피풀이에 비풀 비풀이에요. 그래서 왜 가르칠 교자를안 쓰고 훈민정음 을 썼냐? 도 있어 교교 가르칠 수도 있죠. 교민정음 훈민정음은 훈은 뭐냐면 해초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중생님한테 물어본거지 해초리라는 거한테좀 조금 좀 권위가 있는거야 좀쎄 교보다 왜냐면 세종대왕이 내가 만들었다고 자꾸 강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지 이게 안 없어져 그나마 내가 만들었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후민정이 살아있었지 그런거네 저작권 같은어 저작권이지 저작권 그 저작권을, 저작권을 다른 사람 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온전치 못했고 생존하기 어렵지 응. 설총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게 설총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만 거야. 없어지는 것근데 거야. 짐이 만들었다고 리더가 중요한 거 그거예요 세종대왕이 직접 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리더에 대한 그 전체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 밑에 열심히 해도 리더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만들었다는 철적인 전략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 상황을 뚫고 결국은 너무나 위대한 걸 만들었는데 그 훈민점의 가치성을 우리가 모르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쓰니까 편하다. 내가 쓰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어렸을 때, 우리가 철들었을 때는 깨달아야지. 훈민재음에서소재의그 광역대화 거기 기능은 대단히 큰데 이유는 뭐냐면 한자의 시대는 이제 같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예언하기를. 세종대왕이 생각한 거지. 600년 전 충분히 생각하지. 그때는 완전히 천체 물리학도 다할 때인데 천재들이지. 아, 한자는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한 거지. 그건 뭐 뻔해. 그 정도 리더십이 있으면. 한자를 가니까 미리 대체를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들었던 거지 중국도 참여하게 만들었던 이것도 전략적일 수 있어 중국이 참여했으니까 중국이 써도 되는 거야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만들면 쓰기는 진짜 남상스러운 태 이거를 자기 선조들이 황찬이라는 한자로 썼다는 거지 대단한거 오 오늘 인문학의 기분부 붙어 나갔는데 아무튼 가네 창 뭐라고요 창이뭐라고 창니창 막? g D. Chang, m 이 Okay. You d o 창 t k n o 창, 창 o w I 창창 d c h 빨강 g Chang, Music. Chang, Ma. Chulu, c h a 어 g Chang, c 창. a n 네. 창 c 창 a n g c h a n <웃음> 이 마이크를 또더올려야돼 아, 아, 패션 감각이 남다르십니까? 아니 좀 약간 크레이지니까 어차피 뭐 카메라에서 학생들 위해서 희생해야지 좋아요 근데. 어 왜냐면 이게 뭔가 조금 잘... 지루하지 않아야돼네안졸리고 안. 좋아요 어, 나중에 뭐 편집하면 되니까 뭐또 안어울리면 뭐, 이렇게 할 수는, 할 수는 없잖아 <웃음> <웃음> 아니 옷에 갑자기 합성하는게 피해지. 이너옷으 복습이란 말을 쓰려면 기억이 빠지니까 오는 뭐로 바뀐다고? <목소리> 우가 되니까. 네. 후, 후, 후시. 후. 후시. 후시가 되는 거지. 왜 복습이지? 아. 습에서 비읍은 빠져야 되니까. 은은은 네. 아. 네. 이가 되니까. 아. 후시. 후시. 후시. 후시. 후시. 후시. 후시. 후시. 그러면 우리가 습자지 할때 습자도 중국말은 쓸쓸쓸 그러면 다 네, 젖은 거쓸쓸 물지 씻를려서 쓸라고 해쓸쓸 젖었다고 쓸쓸 알겠지 쓸 검정 거쓸습 습에서 비음만때 짓는 쓸쓸 쓸랑 헷갈리는 게많 그렇지 검정으로 나와 얘 음, 어, 그렇지 그럼 쓸쓸자 갑니다 쭉 두이샤가 다음 쭉쭉그 어 에너지 다시 시작 쭉 내가 여기 살아요 워쭉워쭈 wow. 어, wow. <borrowing> 우리 워쭈워 네가 살아요 네쭈마네쭈마네쭈마마 화화 화화 네 화화 네 화화 두 개를 쓰면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니까 화화 화화 화화봐 그림 그려봐 이게 똑같은 거죠. 화화화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마 화자, 마 화자, 화와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자, 화 화자, 화 화자, 화화화화화화화 와. 화화 공자공수공 공즈, 뭐예요? 공스가? 화와공스는 뭐예요? 바람둥이. 어. 아, 맞다 자기가 바람둥이 플레이고 플레이고. 외워야 화공 꽃을 든 남자. 화화. 화공자 공자. 화와공자화공자 이런 걸로 웃기는 거야. 3점 말하면 걔니 받는게 아니라 딱 나오자. 화 공즈마 하면 다 웃잖아, 전등이. 외국사람이와갖당 뭐, 당신 람둥이사람이야면갑이러면놀자는다지자화 거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화 사람은 이사 화, 이사람이사는은이은이사이사화이이은이 와! 카이화! 카이화. 카이화. 무슨 뜻이 켰어요. 칼, 카이화! 카화카화 천수기 분한테 질문해. 카이 똥. 뭐예요? 카이 아, 덩까이 불 켜세요. <웃음> 카이 자, 카이창! 카창카문카문 뭐예요? 문을 열어라 자, 카이문! 카이문! 카이문! 카문카문카문 중화! 중화! 민국! 민국! 연구 무 무슨, 무슨 얘기에요 어? 괜찮으시죠? <웃음> <거의. 웃음> 시작, 탕탕 <놀람> 타. 오, 나 시작. 탕탕 어, 타. 야, 이 대단해, 진짜? 이제 탕탕 그러니까 다음 달에 졸업하면서 무조건 강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수익이 더 올르지. 그래. 어.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비디오로 선생님들을 1년 전에 찍어가지고 연 학회 비디오를 해서. 유튜베 올. 올리...